근데 나 상당히 불안한 게 왠지 이거 그냥 무한대로 이렇게만 나오는 원블럭인가 싶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끝이 없는 콘텐츠가 될수 있겠는데? <웃음> <웃음> 우리 가 하나 떴거든요 이거? 이거 근데 이렇게 설치하잖아? 이거 못 캐는 걸로 알아 나는 아냐 아님 캐면은 블록으로 나올 텐데? 아니야 복갱이로. 펜이 마크... 처음 하나그 10분 캐면 될 듯? 어, 옛날에 베드락 다이아곡갱이로 캐면은 캐진다뭐 그런 소리라고 있네? 옳지 <웃음> 다 됐다! 오케이! <웃음> 죄송합니다, 형님. <애니. 웃음> 아, 아, 아! 여기 뭐 있어요? 왜 이렇게 아파요? 보고 있네? <웃음> 저희 보건농장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저탄산비어 지금 재배 중인데 <웃음> 폭소는 맛이 일품이라고요 네. 몰라요? 그 이천 탄산비어 몰라요? <웃음> 저기 그 엔더 차원문 혹시 저기 빨간머리 분이 설치하신 거죠? 네 <웃음> 설치하지 말라 바라 <웃음> 저거 뽑아야겠다 그지? <그치>? 엔더 차원문을 <웃음> 네 제가 쭉 가서 어, 뽑을게요 <웃음> 일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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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그런 아니, 아들을 키워요 아니 아들 관리를 좀 똑바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들이기는 부모가 어딨어요 <웃음> <야>, 아버지 <웃음> 야, 너, 당나귀 너 여기 찾았어요. 한 3번만 있어봐 <웃음> <웃음> 한 번만 있어보라고 아버지, 나 당나귀 키우러 가야 돼요 <웃음> 당나, 야 당나귀가 참. <웃음> <히히>. 와 <웃음> 당나귀는 야, 막 당근, 당근을 당근, 당근 당근 먹지요 <웃음> <웃음> 어, 옛날 동화에서는 <웃음> 당나귀가 <웃음> 되게 기분이 나쁜데? 왜? 응? 그냥 뺨 때리고 가는데요? 아무 이유 없이? 너가 맞을만 했겠지? 옆집 이모가? <웃음> 옆집 이모? <웃음> 네야제 발작 버튼 누르지마 아,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<웃음> 나오긴 하는 거야? 이거 엔더 차원문이 나오기는 해? 이 랜덤 박스에서 하나 나왔어, 나 하나 나왔어 어, 방금. 어쩌다 한번 나와요? 아. 그거를 설치한 사람이 있는 거야? 그런 빡대가리가 있다고? 어떤 새끼가 제, 그런 짓을 했지? 죄송하다고 말.. 죄송합니다 아 <웃음> 너가 왜 죄송해? 그 자식이 죄송해야지 맞아 너가 왜 사과해? 한팬이 가만히 있어 한팬이가 그친한 사과하지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아 형님, 있어 한팬아 형님들, 그게 우리가 아니. 그 새끼 잡아서 아주 그냥 사족을 네. 멸시켜버릴테니까 계속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? 아니야 그런 이유가 그치. 있어 한팬이도 안한 실수를 그러니까 말해도 그 그런 실수라는게 그 친구 심정이 약간 이해가 가거든요 왜왜왜 왜, 왜 이해가 돼? 왜 너 너무 착해서 문제야 한패나 그래. 저기 그러고 이거 너 한편이 네가 적었냐? 아니 그 케빈님이 깔깔거리면서 적던데 응 음. 음, 우리 아들레미가 허언증이 있어가지고 <웃음> <웃음> 너리로와아 죽어요 저 죽어요 어차피 그 이상 못가 그러니까, 죽여봐 <웃음> 죽여봐 날 제발 쳐줘 <웃음> 우와 우와 우와 우와. 이저러니까 <웃음> <웃음> 막나니 <막라리> 같다 한테. 쭉쭉쭉. <웃음> <웃음> 다... 와, 오오다 됐다, 오시 다 됐다. 아이고 아이고 아깝다. 아이고 아깝네요. <웃음> <웃음> 저 괴새끼 저거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나 됐어. <웃음> 부터 시작하면... 안돼. <웃음> 누 미안해 누나 미안해, <웃음> 누나 미안해. 아가씨. 와, 집에 들어왔다 아가씨. 집에 들어왔다 아가씨. 집에 들어왔다이집 들어왔다. 들어왔다. 어디야? 와 걸그룹 위문공연 왔다 와, 우리집 걸그룹 위문공연 왔어 걸그룹 위문공연 <웃음> 주민소리 내는 애 기가 막히게 숨었어 지금 이거 <웃음> 어디 간 거야 근데 주민소리 내는 어디 갔어 <웃음> 주민소리 내는 애 기가 막히게 숨었어 지금 <웃음> 나도못 찾겠어 <웃음> 너가 한번한번 잘못할때마다 여기 있는거 하나하나 죽어가는거야 알겠어? <웃음> 어떻게 생명들을 인질로 잡으세요 야 진짜 마동석이 따로 없네 <웃음> 방금 야이개이개이 아... 끼야 <웃음> <웃음> 큰일났다 이거 나오기는 하니 나 근데 블레이즈 막대는 하나 나왔다 나도 나 블레이즈 가루 많아 앤더는... 는두 개요 아 그래? 왜? 아 그런 건 은근 있네 진짜 트리 문제네 트리 깍깍거리는 거? 이건 연비 나 이번엔 누굴 죽여 보지? 아 진짜, 아, 진짜. <웃음> 그거 알아 못 하겠네 어소두 <웃음> 마리다 진짜 농장 지을까? 네? <웃음> <웃음> 울타리 해가지고 제대로 해서 어때? 아니 그럴라면은 진짜 흑이니 뭐니 다 그냥 넓혀가지고 네 어딨지? 이 형? 여기 찾아보니까 힘네한편아형어디있어 음. 응? 음? 나 지금 위에 있는데? 위에? 그럼 일로 안내드릴게요 어 염소다! 염소는 좀 희귀한데? 이번에 추가된 녀석이잖아 아... 원래 뭐할때 쓰네 얘는? 염소? 뭘 주나? 네 얘는 왜 지가 물에 들어가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? 어? <웃음> 자기가 수중생물인줄 알아는참 <웃음> <웃음> 이상한 생각을 네, 하는 친구 아니 한패나 네. 아 돼지우리야 뭐야 집이야 아니, 아이고, 내가 설치 안했어 아 돼지가 네마리를 키우면 어떡해 집에서 <웃음> 와 아기돼지다 <웃음> 야 근데 저정도로 돼지 키우면 냄새 진짜 많이 날텐데 아니 키워도 적당히 키워야지 네마리는 뭐야 <웃음> 내가 안했어 어, 어, 한편이 아버님 네. 당신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응? 모든 것을 리스시킬 수 있는 기회죠 <웃음> <웃음> 한번 해보시겠습니까? <웃음> 아또 어떻게 그래요 또 아들내미가 동물 좋아하는데 역시 참 아버님이셨군요 역시 아버지야 망원경 개빡치네 <웃음> 음. 아, 블랙헤드 다 보이네 아 진짜 모공 개빡았네 <웃음> 죽은 게 개소 센다 하나 음. 둘셋 일곱 개 122개 124뭔 <웃음> 소리야 이건 또 뭐야? 이게 또뭔 소리야 아 누가 우리 집에 연, 또 연비 누나 숨 넘어간다 <웃음> 누나 괜찮아요? 그거 <그게> 뭐라고? <웃음> 아 연비가 이것도 설치해놓고 갔지 여기다가 <웃음> 제가 죽이겠습니다 근데 이러면 엔더마이트까지 하고 왔어 <웃음> 근데 이러면은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어 우리는 아니 한팬이가 나한테 아까 누나 숨 넘어가는 소리 들린다고 했잖아 뭔가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니 지금? <웃음> <웃음> 누나가 이미 설치하신 거아닌까 <웃음> 엔더마이트는 그때 설치한 거야 이렇게 되면 나는 연빈의 집에도 동물을 키워버릴 수밖에 없어 아 그러지마 <웃음> <웃음> 얘들아. 잘 살아 가렴. <웃음> 나가. 와! 와! 와! 얘들아 잘 살아 가렴. <웃음> 아이 참.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? <웃음> 자꾸 그럴 거야, 말 거야? <웃음> 아니 지금 한 팬이를 노렸는데 그러니까 아들 아들 관리 좀 잘하시라니까요. 우리 아들은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오 <웃음> 너무 건강한 거 같긴 해 네, 부럭부럭 잘하고 있습니다 어디 아팠으면 좋겠어 <웃음> 어, 어, 나왔다! 어, 나왔다! 음? 엔더 차원문잘봐나 집에 돌아가는 법 빗소라 응? 음? 아나 절로 안 떨어지지? 잘가 뭐, 왜 멀어지는 기분이지? 왜안 닿지? 형물타물타물타물물물타왜안 닿냐? 왜 점점 왜안 닿냐?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어 <웃음> 왜안 닿냐 저거 유레카 어? 나왔어? 유레카 에메랄드 블록 아, 아,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아, 왜?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거는? 아니 이거는 좋은거잖아 아 진짜 아 죽이고싶어해 <웃음> 아나 차원 물틀 나온 줄 알고 아 드디어 하나 더 모였구나 어 했는데 진짜 우리가 그게 얼마나 지금 간절한 줄 알아? <웃음> 아니 이거 에메랄드로 상인이랑 거래할 수 있잖아 예. 빨리 차원 어, 하나 더 나왔어 투리님 투리님 아 예예 저 여기로 갈게요 요 상자 요 상자 요 상자 요 상자 보이죠 요고아 알죠 알죠 하나 더 넣어. 었 한편아, 어, 네 여기다가는 우리 귀중품 어. 넣는 곳이야 이 상자. 어디? 방금 얘기했다고. <웃음> 이거 네더라이트야 이거. 내덜라이트. <웃음> 아 그런 거야? 애베애베애매 오케오케. 일로 와서 일로 일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. 그렇지? 여로 일로 일로. 아빠 해도 돼요? <웃음> 뭐하냐? 쯔이가 아, 너 집이야. 아빠 이거 막아야 돼요. 여 귀신 나오는 구멍이라고. 아 됐다. 아빠저 해냈어요. <웃음> 오늘 진짜 너무 개운해 보여. 드디어. 근데 한 패나 뭘 잘못 알고 있는데. 네. 난 너네 집 이렇게도 올수 있어. 반대쪽에도 긴이 있단다? 아 그랬어? 저는 막으려 한게 아니라 저 길이 위험해서 아... 올라오시다 다치실까봐 설치해놓은 음... 겁니다 누구를 죽여야지 뽀뽀뽀뽀 <웃음> 올라오는 게 지금 주민이지? 아닙니다 여기 여기 이게 새로 들어온 동물 친구인데 여기 노란색 머리 보이세요? 음모 어이 <웃음> 음 <웃음> 소빈이라고 <웃음> 새로 들어온는중 음모 최소빈 <웃음> <웃음> <제> <웃음> 아 이걸 죽이면 되는 거야? 음모 <웃음> <웃음> 때릴 때 다른 소리도 나아요확률적으로 욕도 한다며 <웃음> 뭐야 다른 소리 안 나잖아. 두대체에나걸려 앙. <웃음> 아, 기분 아, 불쾌 I'm not 아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 <웃음> 저, 아 진짜 저 말투 너무 사기 아니야 근데? <웃음> 아나 너무 부러워 어떻게 저런 말투 하지? <웃음> 개사기야 아버지 근데 어, 어. 여기 대대라기 설치돼서 좀못 올라가요 <웃음> <웃음> 개빡친다 진짜 내가 이거 깼어 어 내가 사다리도 두개더 설치해줄게 오케이 살려주세요 아들아 어, 아버지 그렇지 한펜아! 네? 호박씨바! <웃음> 아버지! 씨바 <웃음> 어? 그할 때마다 왜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지냐 후련하다는... 호박씨바! 거북이 받으실래요?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갑자기? <웃음> 진짜 <웃음> 뒤질래? <웃음> <웃음> 너는 왜 우리집에 자꾸 와? <웃음> 아니 그냥 뭐있나 궁금해서 아 하도 시끄럽길래 여기에 뭐 재밌는 음... 일이나 있나 싶어서 음... 저, 저 어르신들 막 심심하니까 동네 마실 나갈 때막이 에이구 별일 없어아 음... <웃음> 집이 시끄럽길래 난뭐 누구 온줄 알았지 어 별다른 일이 있는 줄 알았지 네더라이트 도끼 어있어 음... 우리 집에 레더라이트 있는데? 네더라이트 도끼가 어있어요 네더라이트 도끼 내가 너한테 줬잖아 문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소식아 ㅋ ㅋ ㅋ 야.. 너한테 야. 분명히 줬는데 소뭘모양 뭐 줘요? 아니 아들한테 요떻게이렇 진짜... 아니 이런... <웃음> 진짜 개뻔뻔하네 이거? 그 <웃음> <웃음> 재판의 문에 서 봐요. 그러면 여기. 네 이게 뒤틀린 재판이 문인데 ㅋ 어. <웃음> 여봐 <여기 웃음> 아, 아이씨 젠장 안줬나보네 <웃음> 유죄라고요? <웃음> 도끼 드세요. 아니 이금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. 아 그런가? 나무 도끼가 니건가제 네 도끼는 검은색입니다. 검은색이라 이거구만. 주먹 도끼 쎄. <웃음> <웃음>